22일 방송된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하는 최강 짝꿍 가요제로 꾸며졌습니다. 미스트롯2 멤버들과 짝꿍들이 환상적인 찰떡호흡의 무대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캡사이신 보이스 김혜영은 화밤에 관심이 많고 야망도 많은 짝꿍 1호와 안올거면서 무대를 꾸몄습니다. 무대 중간 나타난 짝꿍 1호의 정제는 국민종아리 윤정수였는데요. 목이 쉴 정도로 열창한 윤정수는 무대를 찢었다는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몇년전한 노래 대회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윤정수는 김혜영의 뛰어난 노래 실력에 감탄해 몇 번씩 전화번호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또한 아기 호랑이 김태현은 짝꿍 이호의 등장에 앞서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 귀에 캔디를 선곡한 김태현은 트로파이터 이대원과 함께 백지연과 옥택연 못지않은 댄스 실력과 치명적인 눈빛, 파격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트롯바비 홍지윤은 연기, 노래, 예능, 춤, 뮤지컬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짝꿍 3호를 소개했습니다. 하춘화의 휘뚜루 마뚜루 무대 중간에 나타난 짝꿍 3호의 정제는 원조 아이돌 신화 멤버 김동환이었는데요. 레전드 아이돌의 등장에 화밤 출연진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김동환과 홍지윤은 환상적인 호흡으로 설레는 듀엣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김동환은 홍지윤과 뮤지컬 서편제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인연으로 화밤에 출연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MC붐이 사슴눈이 장민호와 닮았다고 하자 김동환은 얼마 전 식당에 갔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장민호로 착각했다며 장민호 닮은 꼴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트로티바 별사랑은 사업가이면서 잘생긴 자랑스러운 짝꿍 5호 친오빠 윤재원과 힘을 내세요를 열창했습니다. 별사랑은 어린 시절 가수를 꿈꾸던 오빠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최강 짝꿍 가요제에 섭외하게 됐다고 말해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고우며신 은가은은 재미기 노래실력을 두루 갖춘 짝꿍 6호와 함께 반야고를 열창했는데요. 짝꿍 6호는 무대에서 함께 춤을 춘 안무단장 심원식으로 깜짝 반전을 선사했습니다. 심원식은 트롯 안무를 어렵게 만들기로 유명했다는데요. 장민호의 역전 인생 안무를 쉴틈 없이 어렵게 짜서 장민호를 화나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 최강 짝꿍 가요제 무대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던 심원식은 트롯 가수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안겼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김태현은 달도 밝은데 무대를 통해 구수한 창법과 깊이 있는 목소리를 뽐냈습니다. 김태현은 92점을 차지했습니다. 네 번째 라운드부터는 짝꿍 가요제 듀엣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태현과 이대원 너랑 나 팀은 은가은과 심원식진남매와 뜨거운 대결을 펼쳤습니다. 김태현과 이대원은 서인국 정은지의 우리사랑 이대로를 통해 늦가을과 잘 어울리는 감성 듀엣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감미로운 목소리와 찰떡 호흡으로 시선을 집중시켰지만 92점을 받아 아쉬움을 안겼습니다. 여섯 번째 라운드에서 홍지윤은 면사포를 쓰고 등장해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홍지윤과 김동한 동지팀은 지원이 신유의 여보여보 듀엣 무대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애교 넘치는 심쿵 퍼포먼스와 신혼부부 케미를 자랑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달콤 트롯의 진수를 보여준 두 사람은 노래방 점수 1점을 포함해 98점을 받았습니다. 결국 다음 짝꿍가요제 오프닝 특전을 누릴 수 있는 최강 짝꿍은 홍지윤과 김동환이 차지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원조 아이돌 신하 김동환을 화밤에서 보다니 너무 즐거웠다. 홍지윤과 케미도 최고, 나이차가 무색한 김태현과 이대원의 듀엣 무대, 파격 댄스 퍼포먼스부터 감성 발라드까지 최고였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